네 안녕하세요 준일입니다 오늘 운동 브이로그 6일차 짝수차 날은 복근 운동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 더 추가할까 합니다 그 저기 크런치 트위스트 100개랑 그 다음에 이거 옴므라다패다 하는 거 15개랑 그리고 그 다리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거 일단 10개로 한번 해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세, 3세트 하는 네, 운동 브이로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들어갑니다. 네, 뵙게 했고 그 다음에 못 <웃음> 물었다 뵙다 하는 네, 열다섯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늘 날씨는 조금 우중충하네요 오늘 열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자고 일어나서 문을 환기시켜주는게 많이 그 에너지 순환이라고 해야되나 이방 안에 있었던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을 내보내기도 하, 한다고 합니다 문을 불러들이기 위한 좋은 요소 중에 하나가 창문 열기 첫 번째 두 번째, 자기 이불 자리 개기 자, 두 번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했고 하나도 하려는 거 다리 위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 1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약간 덥기 시작한데요. 아예 땀난 건 아닌데. 하고 빨리, 자, 어, 단백질 쉐이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항상 마지막 영상에 3세트 하고 나서 단백질 쉐이크 못 마셨는데, 요번에 꼭마시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끝났습니다 1세트 첫세트부터 약간 버겁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오늘도 아침 5시 1 0분쯤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네, 아사 30분에 명상하는 시간 가졌고요 준미팅을 통해서 그리고 6시 좀 넘어서 현재 지금 시간이 6시 12분이고요. 오늘 하루 파이팅하고 힘차게 온전한 날을 찾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도 8시부터 저녁 8시 피아노 라이브를 할거 생각 중이고요. 매일마다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항상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소통하면서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값도 벅찼네요. 음. 어, 몸무게는 빠지진 약 약간 500, 700g 정도 빠졌긴 했어요. 어제 햄버거 먹은 거 있어서 운동을 조금 하긴 했는데 그게 좀 칼로리가 높았죠. 그래서 거의 저는 하루에 두 끼에서 세끼 사이 2.5 끼, 두끼 정도 먹고요. 그러면서 이제 식단 관리하면서 근력을 키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업무렀다 폈다 하는 거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개하였고요 이게 또 옷인가? 뭔가 미끄러져가지고 열 다섯 개 했습니다. 이 세트도 벌써부터 옥천이에요. 다들 주말, 주말 아니었죠? 공휴, 공, 공휴일, 공휴일 무차 오신날 잘 보내셨나요? 저는 브이로그 두개나 찍었죠? 운동 브이로그랑 그리고 네, 먹방 브이로그 찍고요 오늘은 시간이 되면은 운동 브이로그 하나랑 일본어 브이로그 하나 더 찍을까 생각중이에요 일본어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은 음, 교육 영상, 초등학교 수학하는 영상을 찍을까 생각 중입니다. 세 편에, 어, 그, 유튜브 라이브까지, 몇네 편이 되겠네요. 뭐, 파이팅 해서, 힘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거, 센터 반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쉐이크 마셔야지 a k 운동을 했으면 바로 b i 마셔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쿠키맛보다 초코맛이 더 맛있더라고요 음. 네이 세트 끝났고요 조금 지쳐서 순좀 <웃음> 네, 좀 고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날씨 우중충한 게 구름은 좀 많이 끼어있네요 음. 네, 매번 얘기해 놓고 바깥 풍경 어떤지 궁금하셨죠 따, 따, 따, 따. 짜잔. 바깥 풍경 차 보이시나요? 네, 하늘이 좀, 구름이 좀 끼었죠. <웃음> 운동 브이로그긴 한데, 경치도 보여주고, 그러고 있네요.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좋은 사진 영상들 많이 찍어가지고요. 또, 음악 영상이나, 네, 뭐, ASMR 영상. 같이 모여있는 것도 찍기도 했어요. 그 영상 하나씩 풀어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음, 한번더 말하지만 오늘도 역시 온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최고가 되고 는 승리하는 매일 하루가 되세요. 네 그리고 열심히 댓글 남겨주시는 꾸준님 그리고 버피 김다나님네 감사드립니다. 역시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뭐좀 아시는 것 같아요. 힘차게 파이팅 해야죠. 자 그러면은 네, 3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죠? 좀 호흡 좀 고르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쭉 빠지네요. 원래 불려운동 힘이 쭉빠지네요 네. 어, 뱃살이 네 들어갔음을 <웃음> 느낍니다. 저 공복이 하고 있고요. 이거고 하 나서 아침밥을 먹을 거예요. 에너지를 썼으니까 또 에너지를 보충해야겠죠. 네. 맥주 세이개 저거 마실려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웃음> 빨리 하고 마셔야지. 3세트는 3분의 1이 끝났고요. 3분의 2, 3과 3분의 2로 들어갑니다. 네. 수학이어서 그런지. <웃음> 아, 2와 3분의 2인 거죠. 정확히 말하는. 2가 끝났고 3, 2와 3분의 1이 끝났고 2와 3분의 2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벅찬인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도 또 10개가 되었고요 5개 도 이어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복권을 많이 했나 봅니다 두개 했고요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개 네. 좀더 고른다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요번에 복권 하나 더 추가해서 그런지 많이 에너지를 소비를 했나봐요 네 마지막 한개 2와 3분의 2가 되었고 2와 3분의 3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분의 1이라고 하니까 무슨 람마 갑자기 애니메이션 생각이 나네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많이 좋아했어요 얘기하면 썰이 많아지긴 하는데 애니메이션 브이로그로 한번 찍어도 될까? 지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왔네요 일본어 브이로그 것도 해야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숨고르면서 지금 다시 에너지 충전 중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다시 한번더 얘기 드리자면은 약간 구름이 많이 끼었고 어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비 오는 것같은 어젠가? 그저기가 비 왔나요? 일요일에 비가 좋았었고 네,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 열다섯, 네,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개가 되었고요. 마무리 단독 싱크 억소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니 약간 남겨 놨어요. 순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보너스 영상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오늘이 6일 차잖아요. 내일이면 7일 차 돼가지고 목표한 팔굽혀 펴기 100개 영상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개까지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복근동 해가지고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영상 100개 하는 거 지금 현재 몇 개까지 가능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80개 했고요 오 요번 엔지 되지 않을까 90개 93개 오케이. Okay. 슬설프다고생각하시지 우리 겠죠 저한테는 힘들었습니다 백기 6일차에 완성을 하였네요 네. 아7일차 있는거 보호 뭐 하나 당겨서 했습니다 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뿌듯하네요 목표 달성했네요 백기 단백질 쉐이크 남겨놓은 이유가 있었네요 바로 마셔줘야죠. 첫 번째 목표 클리어 두 번째 목표 100일 뒤에 그 바디 프로필 찍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전하면 됩니다. 하루 당긴 6일차에 100개 성공한 준일이었습니다. 정말 뿌듯한 오늘 하루가 되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